오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의 연언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학문의 영역으로 깊게 들어가 보는 것이죠. 이렇게 선명하게 새긴 지식이야말로 수많은 정보의 숲에서 압도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압도, 이것은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눌러 제압한다는 뜻인데요. 조금 더 격조 있는 표현으로는 압권이 있습니다. 누를 압, 책, 권. 이 말은 과거 시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감독관들이 채점을 한뒤 가장 우수한 답안지를 맨 위에 올려두었다고 해요. 나중에 임금이 그 답안지를 보기 쉽도록 한 것이었죠. 그래서 압도가 한 상대를 이기는 것이라면 압권은 주변의 다수를 누르고 이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 두각이라는 말도 있죠. 당시대의 명문장가인 한효가 유정원의 묘비명에 이 말을 쓴 것이 시초가 되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대단한 시인이자 문장가여서 당송팔대가라고 칭송받는 인물들입니다. 유정원이 4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자 한유가 애석한 마음으로 그의 천재성을 표현하며 이런 말을 썼습니다. 볼견, 머리두, 뿔각 볼견은 나타날 현, 드러날 현도 되므로 여기서는 현두각으로 읽습니다. 머리 뿔이 드러났다? 도대체 어떤 의미로 두각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을까요? 뿔각자는 고대의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소의 뿔 모양이죠. 하지만 두각에서의 뿔은 소의 뿔은 아닐 겁니다. 예로부터 사람에게 비유적으로 뿔을 달 때에는 용의 뿔을 붙여주곤 했어요. 용은 신과 인간의 중간 단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을 용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왕의 얼굴은 용한, 왕의 의자는 용상, 왕의 복장은 볼룡포라 하였으며 그 무늬에도 역시 용이 들어갑니다 꼭 왕이 아닌 보통 사람이라도 그 수준이 탁월한 경우 용에 비유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듯 웃사람 가운데 우뚝 솟아다 보이는 사람을 이르는 표현은 또 있습니다 독보적이다 이런 말도 자주 쓰지요 빼어난 육상선수가 달리다 보면 주변의 경쟁함에 달리는 선수가 안 보일 정도로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독보의 상태입니다. 독보를 가장 크게 확장하면 건곤독보라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홀로 걷는다는 뜻으로 얼핏 보면 자만하는 것 같으나 실은 분명한 주견을 가지고 삶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많은 사람 속에 섞여 있지만 그 자태와 품위가 돋보이는 상태를 군계 일학이라 합니다 닭들 사이에 하기한 말이 있으니 눈에 확 띄겠죠? 그렇게 눈에 띄려면 자신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다양성이 만연한 이 시대에 나를 돋보이게 만들 독특함이 갖춰져야겠죠? 독특이란 아주 고대의 설화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당시 최고의 개를 일러 독이라 했으며 최고의 소를 크기라고 했답니다 이두 가지를 합친 독특은 한 장르에서 비견할 무엇도 없는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상태를 이루게 되었죠 이 모든 말들은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존재이기 위해서는 이기고 짐에 담담해야 하며 압권을 위해 감동을 주는 이가 되어야 하고 지식을 넘어 지혜로운 존재가 되니 두각이 솟아오르게 될 겁니다 아무도 생각 못한 착상으로 독보적이 될 것이며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당신만의 독특한 힘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찾아내어 반드시 궁계의 이락을 이루시기 바랍니다.